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특지 그리고 이제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오늘 네가지뭐 주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어 지난 주에 이제 상승은 나타났어요. 상승 나타났지만 이제 상승폭을 조금 제한했던 것이 JP 모건에서 발표했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어, 올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어느 정도 시장 자체에 대한 상승폭을 좀 제한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미국의 경기 침체 뭐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정말 그 경기침체로 갈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일부 단순한 오류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국내 증시에 대한 움직임 보더라도 사실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 뭐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이제 가격이 55,000원 뭐 또는 현대차 이제 15만원대였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주가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아 지금이라도 한번 사볼까 아,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매수하고 나니까. 어, 내가 사니까 잘안 오르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고 그 정도로 이제 빠진 종목군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상승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추세적 상승을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좀대풀이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빠진 종목을 다시 봐야 되는 그낙폭과대라는한 해의 트렌드로 시장에 대한 상당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최근 연속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는 섹터군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자동화, 무인화, 뭐 로봇, AI 관련된 부분인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첫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같이 한번 해 보신다면 자 코스피는 0.58% 코스닥도 0.71%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어, 오늘 다시 한번 더 좋은 모습 나타내면서 2399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1,236원까지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유가가 79달러 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개인이 4,908억원에 대한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3 0 0억원 매수 그리고 기간이 2,217억원 매수를 보였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63억원 매도 자 외국인이 526억원 매수 그리고 기간이 12억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어,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좀 어, 국내 증시를 이끌어내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국내정시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 바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지속적으로 붙으면서 지금 저가에서 좀 올라오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적 특징은 어,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좀 빠져있던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도입하는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 경기침체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경기침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첫 번째는 바로 이제 성장률이 성장률이 하락을 하거나 그, 그 이런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다. 경기가 지금 회복되기 쉽지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 어, 지금 현재 뉴스에 대한 제목을 한번 뽑아서 같이 보면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니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비관적인 얘기도 나왔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이제 지표들을 하나씩 보면 왼쪽에 있는 지표는 우리가 이제 어, 경제성장률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번에 분기당 경제성장률을 현재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1분기와 2분기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에 다시 한번 더 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어, 그래서 이제 2022년도 들어서 다시 한번더 바뀌어 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추세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일부 바뀌어 나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어,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실업률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에, 코로나 때 실업률이 크게 급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라는 것은 실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거기에 실업률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사실 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음, 이런 제롬 파월 의장과 어, 그리고 자네델런 재무부 장관의 공통적인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런 미국의 고용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 금리나를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실업률을 낮추겠다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고 그렇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와도 그것은 그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런 호언장담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근데 지금 말을 했던 대로 목표는 이제 채워졌어요. 실업률도 낮아졌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도 다시 한번 양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어, 지금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였고 근데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는 피크우스를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현재에 대한 지표만을 본다면 어,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해석을 한다면 경기침체가 온 것은 아닙니다 어, 결국에는 성장률도 지금 현재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실업률도 높게 형성된 것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현재 고용지표가 상당히 탄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지표만을 보고는 경기침체가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다만 다만 현재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 그 외계속적으로 이런 경기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자 현재에 대한 이 실업률이 낮아져 있는 상황 자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시장은 나타내고 있고 자, 추가적으로 경제에 대한 성장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과연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낼 수 있을까? 자, 미국은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왔어요. 양적 완화를 해왔고,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해오면서 돈으로 시장을 올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테크주들에게 투자를 해왔고, 그렇지만 그동안 해왔던 테크주들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한 그런 거품들이 현재는 다시 한번더 사그라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들 자 추가적으로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많은 기술주들, 테크주들이 현재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경기가 좋았으면 구조조정을 했을까 과연 경기가 좋았으면 그렇게 주가가 빠졌을까?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시장은 그런 어, 원리적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지금 구조조정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가 빠지는 거 아니었어? 거품이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걸 묻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미국 기업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자들은 상당한 어, 불안감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JP 모건에서 이번에 했던 얘기도 결국에는 어, 신용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많이 쓰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어 우리가 경기 침체까지는 저는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봐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려감이라는 걱정거리가 현재는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보니 이런 우려감과 불안감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현재 주가도 좀더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선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오늘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추가적으로 뭐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또 된다면 또 추가적인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낙폭가유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세가 상당 부분 시장을 이끄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주가 추이를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지지난주 우리가 1월달에 1월 2일, 1월 3일 날 저가 권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돌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에 이른 현재 6만 1100원 대에 대한 부분에서 돌파는 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옆으로 행보를 붙이는 것이 1월 9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어, 6고래일 동안 옆으로 막 행보만 조금 붙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K이닉스를 보더라도 자, 지금 1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제 대동소이합니다큰 변화 자체는 없고, 결국에는 지난주, 우리가 1월 2일, 1월 3일날 있었던 자리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을 붙여왔고, 대신에 최근에는 그런 낙폭과대가 좀더 벗어나면서, 어, 지금은 일부 차익매물도 나오고 있는, 자, 기간이 움직여보면 알수 있겠죠. 자, 바닥에서는 기간이 매수를 했지만, 고가공에 다시 한번 매도를 하는 단기 차익매물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현대차도 볼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은 보면 1월 2일, 1월 3일 그 주변이 바닥 권역이 되움직이 보이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오늘 주가는 이제 상승을 했지만 대신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뭐냐 면면 어, 우리가 SK 이닉스나 삼성전자 또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지수는 올랐죠. 그 말은 현재 시장 자체가 낙폭가대라는 메리트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 대한 반등세를 이끌었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분들도 보시면, 자, 우리 l g n 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1월 1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5일, 5일 동안 프로 이제 행보만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1월 5일 날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엘젠의 솔루션으로 큰 수익을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프로 형보만 했으니까 아직까지 본전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겠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I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 의스 d i 같은 경우에도 1월 9일 이후에 소폭 상승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1월 12일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어, 그때 이제 고점 이후에 조금 갇혀져 있는 그런 양상이 마찬가지로 좀 드러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어, 지금 현재 어떤 종목에 대한 주도주 패턴을 보인다기보다는 조금 많이 빠져있던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반등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게임즈였어요. 근데 게임즈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모아서 보면, 자 먼저 이제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웃음> 자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8만원 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자 주가가 이제 16만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좀 붙여내는 모습 자 데브시터즈 자 오늘 약 5% 정도가 상승했는데 자 19만 9천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바닥을 찍고 거기에서 지금 6만 5천원까지 다시 한번 바닥에 조금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모습인데 결국 바닥에서 많은 수급을 붙여서 올리는 자들이 바로 이제 기간에 대한 매수가 눈에 확 들어와요 자그 말은 뭐냐면 결국 빠져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일시적인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악재가 터졌던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이는 부분이었는데 자 위메이드도 지금 현재 앞에서 개 하락에 따라점 하한가를 갔던 자리가 형성됐었거든요. 어그 자리에서도 지금 주가가 일부 저항이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더 뽑아내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게임주들이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 게임주가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패턴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낙폭과대라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상당한 순환매를 좀 돌려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금 현재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어 지금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양상들이고요 그것이 바로 또 기간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고 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음 게임주가 좋다 또는 뭐 반도체가 좋다 뭐2차전 좋다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보다는 어 현재는 이제 낙폭 과대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시장이 순환매 양성을 좀더 붙이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많은 섹터군들 안에서도 최근 들어서 연속적인 상승을 조금 보이는 섹터군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현재 봤을 때는 로봇, AI, 뭐 자동화, 무인화까지 연결되는 섹터군이라 봐야 되는데 음,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주식 전망을 하면서 가장 2023년도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바로 자동화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말씀 드렸습니다. 자, 자동화 자 넓게 보면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서 무인화도 포함되는 그리 로봇과 AI가 기초적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구간들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나왔던 뉴스도 LG전자가 미국 테네시에 첨단 건조기 생산 라인을 도입했다. 자, 100% 재생 에너지를 충당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화면에 지금 보이는 로봇들 이제 우리가 이제 모션 제어 로봇이라고 불릴 수 있는 로봇들인데요. 어, 그만큼 이제 로봇에 대해서 로봇팔에 대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립에 대한 단순 공정 자체를 로봇에 대한 무인화로 돌려내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따른 이슈들이 지금 당장 나왔던 이슈는 아니에요 그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이 요거는 이제 2022년도 뉴스인데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로봇 메타버스 AI 전장 관련해서 M&A로 미래에 대한 승부를 하겠다 자 그러면서 어, 우리가 이제 가전사업부 안에, 어, 우리가 AI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 자체를 빼내면서, 어, 로봇과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는 순환비 향상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고, 어, 해외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책, GPT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키워드가 지금 현재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키워드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국에 대한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건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무인화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런 무인화와 자동화 그리고 로봇과 AI에 대한 이슈는 뭐 비단 연초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이슈화가 좀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어, 이런 순환매적인 차원에서도 꼭 봐야 되는 섹터 분위기도 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음, 우선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 최근에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이는 것이 주민터넷 같은 기업들이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난주에도 상한가를 또 가는 움직임을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애들이 뭐 링크 제네시스 같은 이런 어 자동화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요. 어 우리가 뭐 AI 로봇 관련으로 보면 또 대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는 기업들 어 또는 어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의료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뭐 로봇 감속기라든지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는 움직임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적으로 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공장 자동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이런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런 과정들에서도 좀더 이슈가 확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자체를 좀더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자세한 음, 여기에 따른 자동화에 따른 내용은 저희가 일전에 2023년도 주식 전망에 대한 유튜브를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시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그리고 업황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더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미리 이런 이슈를 선점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로 준비했던 기업은 이제 세노텍입니다. 세노텍이 조금 소용주입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최근 들어서 또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개가 이런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국내에서 에 대한 개발을 할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또 티타늄 얘기도 나오던데 어, 이런 단순한 재료보다는 우리가 이 세노텍 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mlcc 관련된 부분의 소재 바로 이제 세라믹비드를 국내 기술로 생산을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소보장 강소기업으로 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재평가 가능성을 좀더 높게 판단하고 있고 이런 히토류 관련된 부분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수록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매년 5월달, 6월달 전에. 이런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 양상이 상당 부분 격화됐던 구간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가 당선되면서 했던 얘기도, 어, 중국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강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도, 어, 한 번, 다시 한번더 강한 이슈화가 좀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재료를 한번 선점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또 다음에 도전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